쌤쌤 친구들 안녕 오늘은 하루 3분 주산 19일차 5의짝 연습에서 더하기 2에 대해서 배워 보겠습니다 자5의 짝은 두 수를 더해서 5가 되는 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오늘 2의 짝에 대해서 연습해 볼까요 자 엄지 검지 뽀뽀 자 시작하겠습니다 1번 6 엄지 검지 동시에 그 다음 5자더할수 없으니 앞자리 올리고, 보수 빼주고, 다음, 3. 여기, 여기서 잘 보세요. 1을 더할 거예요. 꽉 찼네요. 5를 활용하면 되죠. 여기서 5를 활용한다는 건 5의 짝을 활용한다는 거. 2의 짝은 얼마죠? 3이니까 3을 내려주세요. 네. 그럼 거기다 더하기 3을 해주세요. 3을 하면 19가 됐습니다. 자, 다음, 2번. 자 더하기 2, 자, 5를 활용하면 되죠. 2에 짝 3을 내려주고요. 동시에, 여기 다시 볼까요? 동시에, 2에 짝 3을 동시에 5를 내리면서요. 그 다음, 더하기 3, 그 다음에 더하기 5꽉 찼네요.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그 다음에 8, 여기 또 보수가 또 나왔네요. 자,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그러니까 답이 얼마죠? 22가 됐습니다. 자, 다음. 털고. 7. 동시에 놓는다 그랬어요. 그 다음에 2. 다음 4. 꽉 찼습니다.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. 그 다음에 2. 자, 5를 활용할 거죠. 5의 짝. 2의, 5의 짝을 5를 사용할 때 5의 짝을 하세요. 2의 짝이 얼마죠? 3이니까 동시에 내려주세요. 네. 그 다음에 더하기 4할수 있네요. 그러면 합해서 19. 자, 됐죠? 5의 짝. 어, 두 수를 합해서 5가 되는게 5의 짝이라고 했어요. 엄지검지 뽀뽀해서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자, 5의 짝 연습 잘 해보세요. 외짝까지 배우고 나면은요 곱셈 나갈 거예요 곱셈 너무 재밌어요 자 주사는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계속 어려운 게 나올수록 재밌다고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루 3분 짧게 있으니까 천천히 하나씩 해보세요 그럼 제가 나중에 문제 많이 내서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해요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